오버레이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한꺼번에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뒤에 영상이 하나 깔려있고요. 어, 이 영상은 그냥 여러분들도 폰에 있는 아무 영상이나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배경을 날릴수 있는 이미 동영상이에요. 저는 그냥 와우 아저씨를 썼는데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실 때는 자기 영상을 그냥 셀카를 찍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냥 와우 한 번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와우라는 글자는 스티커예요 스티커 기능을 사용했고 을 그리고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배경에 있는 영상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버레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버레이 속성은 태컷에서는 어디서 다루느냐면요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자, 이 오버레이는 PIP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PIP라는 말이 피처 인 피처예요. 그러니까 영상 속에 영상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 피처 PIP를 누르시면 자, 다시 우리가 영상을 추가하는 화면이 뜨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고르라고 나옵니다. 뭐 심지어는 라이브러리 동영상에서도 꺼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영상을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PIP 개념입니다. 얘를 이제 오버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 기능 있죠. 이 스티커 기능은 실제로는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스티커가 캣컷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웃는 얼굴 여기 이모지들이죠. 이모지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뭐 온갖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캣컷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계속 이 내용들도 바뀌더라고요 네, 추가가 계속돼요. 그래서 엄청 많아졌습니다. 초창기 캣컷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글자 형태도 있고 그냥 이미지 형태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글자 텍스트죠. 이것도 영상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버레이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정도가 그러니까 영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영상,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이 올라가거나 사진이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로고, 이미지, 그 다음에 캣컷에서 제공하는 스티커, 그 다음에 글자 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부분만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제가 캠핑장에 가서 제 텐트 주변 어슬리 어슬렁거리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길래 배고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치를 먹을 게, 줄게 없어가지고. 참치를 한캔따다줬는데 워낙 경계심이 많은 녀석이라서 잘 안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물러나면서 지켜보니까 얘가 먹더라고요 와우. 네,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와우! 하고 와우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정말 와우라는 스티커를 썼고 드디어 참치를 먹었다라는 글자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지금 동영상 자체가 이게 저녁이라서 좀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또 하나 찰칵 따로 찍었어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도 영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오버레이 요소가 다 들어있죠. 자 이것들을 한번 꺼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소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제공하진 않으니까 비슷한 소스를 구해서 쓰시면 됩니다. 개념만 익히시면 되는 거죠. 자새 프로젝트 하나 꺼냈고요. 자 저도 영상을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영상이 소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없앨게요. 볼륨에서 소리 없애기를 썼습니다. 자 참치를 놓고 한참 뒤에 고양이가 어슬렁거려서 오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부터만 쓰겠습니다. 앞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선택하고, 삭제. 여기서부터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이쯤에 왔어요. 자, 이쯤에 와서, 자, 이건 제가 이게 원거리로 카메라 렌즈를 탁 바꾸니까 색깔이 좀 어두워져서 이 부분도 좀 커팅을 할게요. 자르고, 자, 여기도 잘랐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다가와서 참치를 먹었다. 자, 여기쯤에 와우 아저씨를 꺼낼게요. 자, 대메뉴에서 오버레이 가시고, PIP 추가를 눌러요. 자, 그리고 제 폰에 항상 있는, 샘플로 있는 와우 아저씨를 꺼냈습니다. 자, 와우 아저씨가 등장을 했죠. 네, 적당한 위치, 사이즈 맞춰주시고요. 뭐 위치는 여기나도 되고, 여기나도 되겠네요. 뭐 저는 여기 그냥 놓을게요. 다음번 영상이 아, 고양이가 왼쪽으로 쭉 넘어가버리니까 얘를 여기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자, 저번에 수업 때 강의 때 제가 이거 언급한 적이 있죠. 요 기능은 배경 제거를 쓰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 마스크를 쓰면 될 겁니다. 아니 마스크가 아니고 크로마 키를 쓰면 되겠죠. 자, 크로마 키를 이용해서 초록색 선택하시고 채도 선택하고 수치를 쭉 올리면 뻥 뚫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초록색이 아닌 까만 틀 부분이 원래 이 영상에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잘라내면 그만이니까 다시 여기서 편집 들어가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옆에 있는 검은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자르기가 되겠죠. 자,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크로마키를 굳이 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로마키 쓰지 마시고요. 배경 제거라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얘를 이용해서 배경 제거를 하면 까만 부분까지 알아서 탁 없애줍니다. 근데 얘는 약간 초록색 테두리가 좀 남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와우 아저씨가 등장을 하고 이분이 와우! 와우! 라고 하는 게한요즘에 와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딱 맞춰서 스티커를 넣을게요. 스티커 골라주시고 자 여기 스티커에서 와우라는 글자가 어,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 저도 이게 찾아봐야 돼요.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매번 눌러서 저도 찾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와우라는 걸 찾았거든요. 여기 보면 화났을 때 표시 아이콘 샵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안에 와우라고 있네요. 자 와우를 꺼내고 자 얘를 적당한 위치 이렇게 맞춰서 두시면 될것 같아요. 플레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와우 어, 와우가 좀 늦게 나오네요. 그렇죠? 얘를 꾹 눌러서 앞으로 살짝 밀어주면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이거 이할때 가끔 오류가 생기는데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얘가 안 놓일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한번 나갔다가 다시 스티커 들어오시면 얘가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될 겁니다. 가끔 오류가 있어요. 와우 자 됐죠? 적당히 와우 위치를 맞췄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길게요자 그리고 자, 아저씨가 들어갔으니까 와우 스티커가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한 요정도까지 해서 와우 스티커는 없애버렸습니다. 요 뒤에는 안나오게. 자 그러면 하나 처리가 됐죠? 자그 다음 뭐 와우 스티커를 없앨때 그냥 이렇게 툭 없어지는 것도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애니메이션 기능 요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싹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웃에 가서 사라지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좀더 주면 요런 식으로 사라져요 요렇게도 사라지고 뭐 돌면서도 사라지고 자 요런 것들을 하나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플레이하면 자 요런 식으로 아 근데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설정을 해가지고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우 등장해서샥 사라집니다. 처음에 와우라는 글자가 화면에 나올 때 있죠? 튕겨서 이렇게 나오듯이. 이거는 원래 스티커에 내재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거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은 스티커 그 통째로 애니메이션을 거는 요 기능을 이용한 거라서 이 처음에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하고 끝에 애니메이션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이 다음에 자 글자도 제가 하나 넣거든요 자 와우 해 놓고 이쯤에 살짝 겹쳐지게 해서 자 텍스트 추가를 들어갑니다 자고 드디어 자 이렇게 하고 사이즈 잠깐 조절해서 뭐 이렇게 살짝 해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됐죠? 응, 오케이 됐고요자그 다음에 얘가 먹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자한 이쯤에 한 이쯤 쓰면 될것 같아요 글자는 여기까지만 남겨놓고 한 이쯤에 p i p 를 하나 더 쓸게요 대메뉴 가서 오버레이 가신 다음에 p i p 에서 사진을 이제 집어넣게 될 건데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요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있어요. 스티커에 가서, 스티커 같죠? 스티커에 제일 앞에 보면, 여기에 내 사진을 넣어라 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것도 PIP에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고양이가 잘 먹고 있는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넣으면, 어, 이건 너무 지금 크게,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굉장히 큰 사진이 들어왔네요. 샥 돌려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잘 먹고 있다, 요거를 사진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지금 사진, 그리고 도, 뭐, 동영상 위에 동영상을 또 올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오버레이에서 PIP 들어간 다음에, 동영상에 가셔가지고, 다른 동영상을 하나 더 선택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자그 영상도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실제로 재생까지 다 한꺼번에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강의는 오버레이 영상 위에 무언가를 올리는 개념으로 글자, 스티커,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재미난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